어, 오늘요, 이거 깻잎, 깻잎을 우리 친구가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절거가지고 그냥 깻잎김치 담으려고. 이거는 열해서 숨이 금방 죽으니까 소금만 조금씩만 우리가지고 살짝만 절거야 돼. 물을 위에다가좀 살살 뿌려주고. 이게 다 절거졌어요 이게 한 40분 절거야 되는데 우리가 밥 먹느라고 좀 있었더니 1시간이 더 걸려버렸어 그래갖고 연해가지고 금방 주고. 아까 세번잊쳤으니까한번만시면돼아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이거밖에 렇게이안돼 양파 이거는 얇게 썰어야 돼이 반을 갈라서 아우 매워 양파 썰었더니 엄청 맵네 고거를 이렇게 잘게 다져야되는데 당근 냉장고에 쓰고 나면 짜투리 이럴때 써서 써버려야지 당근 반개 정도 넣으면 되는데 이게 좀 없어가지고 요것만 들을거 우리는 써는거 끝났지 액젓 200ml만 볼까? 200ml. 너무, 아니, 쌀것 같아. 이놈만 붓고, 간장을 좀 부어야 되니까. 200ml 조금 안 되게 붓고, 간장. 200, 200ml를 떠나서 누가 깻잎을 저만한 양을 주서되겠어 <웃음> 맞아. <웃음> 마늘. 너무 많아. 생강. 생강. 또 마늘. 아니요, 이거 깨. 깨는 좀 많이 넣어줘야지. 응 음. 깨. 자, 여기는, 어, 설탕 대신, 올리고당은 넣을 거예요 아 이게 올리고당이 아니라 물엿이야, 물엿 물렸. 이거는 밀가루 풀 괜히 비싸요 응? 그래도 비싸다 한 문금에 한, 엄청 더한 문금 얼마지? 엄청 많이 돼 밭에 잘라놓은 거 서울 같은 데서는 비싸서 못 산다니까 서울은 어. 제 두고두고 먹을 거니, 꿈에 두고두고 먹을 거니까 소주를 좀좀 음, 좀 부어주고 짜았는가 좀 싱거 갔는가 간을 좀 봐야지 뭐지? 간장은 조금 더묶까 조금 저게 들어가면 조금 싱거울 것 같아 이만더붓고 올리고당도 좀더 부어주고 됐어요. 장갑을 끼고, 냄선으로 <웃음> 하고 싶지만, 냄선이란 음, 맨손이 랜선이라면 게 제일 편한데, 아따! 근데 이건 매워서 장갑 껴야 돼. 근데 이게, 한 번만 있어봐. 음. 그렇게 엄청 많았는데, 숨 쉬니까, 쬐끔하잖아. 먹다 보면 또 많아요. 이거? 어, 하나씩 집어먹으니까. 아. 아니야. 내가 많갖고 맛있으면, 나 이렇게 담는 거 처음인데 맛있으면 또다 퍼줄 거예요. 안 맛있으면 안 퍼주는데 맛있으면 다 퍼줘. 사랑하고 <웃음> 싶어가지고. 어이거 다 튀어? 튀어? 어. 이게 막 이게 털어야 이거는 붙여가지고 안 돼. 이거 향이 너무 좋아. 괜찮데 응. 이게 음. 하우스에서 키운 게 아니고. 노지에서 큰 거라서 향, 향이 진해. 향은 되게 좋네. 응. 맛깔스럽게. 맛깔스럽게? 응. 어. <웃음> 비벼먹어도 좋을 것 같고, 깻잎, 김밥은. 아니야, 이거는, 깻잎은 밥에 하고밥 숟가락 위에 하나씩 척얹어서 먹는 게더 맛있어. 응. 고춧가루 조금만 더 넣자. 이 정도만. 아까 이 달아를 하나 했었잖아. 근데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응. 음. 맛있어. 간도딱 맞아. 오케이, 리딱 맞아, 불어. 이렇게 깻잎, 그냥, 막, 막김치, 깻잎 막김치야, 이게. <웃음> 너무 많아서 차곡차곡 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담아버렸어라. 하나 먹어볼래? 간맞나 먹어봐, 너도. 배불러. 음. 밥에다가 먹어야지. 응, 음, 야, 이거 하나 먹은다고 배불리다 이게 하나 못 먹냐? 먹을까? 안 먹을 거야? 응?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건. <웃음> 먹기 싫어. <웃음> 먹기 싫으니까 깨부리고 있어. 아니, 맛있어 보여. <웃음> 안 먹어도 알지. <웃음> 맛이 괜찮아요. 그냥 차곡차곡, 그 깻잎 차곡차곡 재는 것보다 나. 이거는 국물이 좀 이렇게 잘박 잘박 아 이렇게. 있어야지 월요일에 어려울, 두고 먹을 거니까 이게 국물이 없으면은 어? 맛이 변해 이렇게 잘 맞쌓다 일단 해놓고 맛있네 맛있네요 또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지금 다들 아주 심란해 했는데